Hey chat GPT! ISTJ와 친하게 지내는 방법 알려줘! 인자 네,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다섯 가지 모두 다 공감되는 내용이었고요. 구조와 일상에 대한 요구를 존중하라고 나오는데 이게 조금 말이 모호하죠. 좀더 읽어볼게요. i s t a 는 삶의 질서와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삶의 질서라는 단어에서 좀더 비중을 줄수 있겠죠. 그들은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게 평가함으로 시간을 잘 지키고 사무적인한테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시간이랑 약속을 잘 지킨다. 두 개만 해도 i s t a 가잘 지낼 수 있다고 가장 첫 번째 말씀을 했습니다. 제 GPT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선호하고 모호함이나 잡담을 싫어합니다. 모호함과 싫어하고 투머스토킹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들과 대화할 때 직접적이고 요점을 바로 전달하십시오. 그러니까 두갈식 구성이 있고 미갈식 구성이 있는데 i s t g 는 두갈식 구성을 매우 선호하는 편입니다. 세번째 적극적이고 주의깊게 경청 i s t g 는 경청능력을 중시하죠. 다 들어놓고 그 다음에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이건 뭐 누구나 그런 것 같죠. 또 우려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티제가 그러니까 피드백을 해줬을 때 그거를 수용을 해주는가 수영을 안 해주면 사실상 피드백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더 이상 안 해주거든요. 피드백을 남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고치려는 자세를 보인다면 ISTJ가 좀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구체적인 증거 제공 그렇 증거가 없이 논리를 얘기했다가 ISTJ한테 팩폭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아이디어나 대안, 결백을 입증할 때 항상 논리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ISTJ로부터 의심을 피할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더 친해질 수 있고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지나치게 감정적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ISTJ이니까 F라고 볼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내성적인 경향이 있고 감정이나 감상적 표현 추상적 표현에 불만이 많다는 얘기죠 사실적인 상호작용을 유지하십시오 너랑 나랑 지금 어떤 사이인지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되게 모호한 관계가 돼서 유사 연애로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는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ISTJ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인내심과 이해심으로 ISTJ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신뢰감이 사회와 ISTJ와 더 친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챗 GPT 님께서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챗 GPT와 대화하는 컨텐츠를 하면서 그동안 제가 컨텐츠 만들어왔던 것을 섞으면서 좀 컨텐츠를 재조립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Bonin Dung Fan Yeung um San, Vlog, ASMR Dung,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uitsub n a d a Uchuk San Dan Card Lul Click Hag Eid Haju Se Yor.